저희가 사는 데요 잠깐만 그 이거, 네 거, 내거내가딱 알아. 알 어, 이거, 이거, 놀이터가 어딘지 여러분 한번 시시고이시겠습니다네잘 봤습니다. 이 <웃음> 지금 새벽 1시 41분. 새벽 1시 31분 여기는 또 특이하게 늦게까지 운영을 하는 곳이 되라고요 2시? 막 3시까지 하신대요 네 그래가지고 DM을 아리 아리 소리 소리 아리 아리 여긴 좋아 소리 소리 아 라디오 아 라디오 장난감 놀이 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귀여운 아가들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저렴한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사장님 안 계시는데? 사장님 안 계신다고? 문 열어 놓고 또 어디 가신거야? 지금이야 털어 아무도 안 계셔? 사장님! 사장님! 어 내릴거야 <웃음> 노아와 로디가 함께 어울려 즐거운 노래 불러요 누구나 만나면 친구가 되는 사랑인 낙원이에요 꿈의 나라 모험의 세계 여인은 노아 반갑습니다 밖을 생각 없지? 너거내거 거 이렇게 딱 네. 건들면 손모가지 잘라버리는 내가 네 진짜 찐 리액션 보여주잖아 진짜 음에 안들면 알지 알지 아 5만원인데 10에서 15만원 정도 아 디즈니지 아니 디즈니, 디즈니 앤 빈티지 토이 아, 그래? 빈티지면 별론데?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장난감 놀이터가 좋은 이유가 요즘에는 톱폰샵이다 똑같잖아, 파란 거. 아, 여기 가면 저희 그다 똑같은데, 여기는 진짜 레어한 것들, 약간 진짜 보기 힘든 맞아.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지. 아무튼 각치이런 <웃음> 궁금하지도 않아 빨리 이거 깠으면 하는 사람이 우리가 네. 제 위에 있는 것부터. <웃음> 남댕. 네. 나랑 바꿀래? 아니. <웃음> 왜? 인형이야. 인형 나도 이따 구성은 똑같다 고 그랬어. 아 그래. 하나, 둘. <웃음> 떨린다 이거. 하나, 둘, 셋. <웃음> 아 뭐야? 어? 날든날든존날 든. 와 발라. 우와 존예다 얘 자는 애야, 걔. 알죠 알죠 얘. 오, 나 도날드 또 입덕하신 거 어떻게 아쓰이고 또나와 불었어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자면 되겠다, 매일. 그렇죠? 오리 소리 낼수 있다. 옛날, 옛날. 잔치다 야제로 잔치 어, 근데 얘 귀여워해 옹쩡쩡쩡아좀저봐내 거. 야지나 처음에 나왔을 때 나는 근데 키티쥐라고 조금 아. 실망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데이즈가 나왔어요 야모습 옆모습 뒷모습 뭐 밑모습 윗모습 아무튼 이렇게 데이즈가 나왔어 빵댕이 다음 응. 아, 그 그거 뭐야좀작스야 어? 하나 둘셋 먹을 거네 뭐야 이게? 뭐야 <웃음> 쩍아쿠 좋아해 요요야 사장님 <웃음> 어, 아, 계세요? 빈디지 토이잖아 빈디지 토이 아 코카콜라 요요 <웃음> 요요 삭 <삭제. 웃음> 나부터 알래이번에이 크우 가 나왔어요 <웃음> 얀모스 얀모스 뒷모스 밑등 이렇게 이렇게 끼는 거오 좋네 요요 할줄 알아? 왜 못해 이달이 너무 짐승이야 <웃음> 어, 우리 어린이들 보 깜짝 놀라셔 <웃음> 신분, 제 착불로다가 예, 붙여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자, 다 하나, 하나, 다컵 하나, 하나, 컵나 하나, 하나, 하나, 컵컵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어 근데 다 하나, 아 알아, 뭐야 뭐. 요요야? 요... 오이요 싹쓰 오케이 이건 깔것도 없어요 같은 라인인데 다른 있네. 용도야 어 다행이다 야오 냄새 <웃음> 어, 뭐야? 무슨... 그냥 이렇게 피규어야 이거 일본말로 시부렁 써있으니까 이거 시부렁이뭔 어... 말인지 모르겠네 후금 후추통 아니야 이렇게 날씨는 <웃음>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웃음> 근데 귀엽죠 <얘>? 얘는 후우우우 <웃음> 하나 둘셋 그래? <웃음> 아 코카콜라야. <근데> <웃음> 빈티지 플러스 디즈니니까. 야 디즈니 플러스 디, 빈티지거든? 아 예쁘다. 괜찮네요. 맨제야지. 이런 컵입니다. 오 괜찮아요. 어 예쁘다. 마카롱이나 하나 씩음 이거 밖에 안 남았어? <웃음> 나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웃음> 아니 우런 각시가 있나. 아 샵을 들고 있는 캐릭터가뭐 무슨... 있지? 머리띠 같은 거 있어. 어, 엽서 있다. 엽서.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놀람> 우와, 저기. 편지 쓸때 하나씩 붙여놓으면 좋을 거 같아. 오, 디즈니 썸. 뭐야? 너 먼저 가. 근데 예쁘다. 예쁘지 않아? 뿌가 어, 어, 어, 왜 난리야? 뭐야, 다이어리야? 몰라, 아까 말자. 제가 디즈니 중에 유일하게 안 좋아하는 라이 <웃음> 섬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 좋아해? 너, 어? 썸섬 <웃음> 어, 어, 어, 좋은데? 니네 뭐니? 개소리야. 니 섬섬 안 좋다 그랬잖아. 썸섬 싫어한다고. 기억이 안 나? 어 기억 안 나. 그건 기억이, 기억이, 기억이 맞는 거예요. 절라 얼탱이 없네 언제? <웃음> 어, 기억이 안 나. 삼성은 별로 맨날 이질할잖아. 그것은 음. 다른 개념이지. 오, 개념이 없네. 아 삼성 좋아해 귀여운 애들. 나 게임도 했었어 옛날에. 아, 게임은 다르지요. 그럼 꺼내봐. 공책 아니니? 다이어리 같기도 하고. 아 노트북 나. <웃음> 줄로트 오! 근데, 영롱이야영롱 어? 나도 썸썸 있어. 하나, 둘, 셋. 오! 쭈루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럼 만족? <웃음> 하나 둘셋 뭐야 똑같애! 저 똑같애요 패스 맥토이네 네, 맥토이가 나왔어요 누구야? 토토끼 아우 귀엽네귀야 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레어템일수도 있어 <웃음> 이렇게 잡는아 아, 힘들어 배꺼야 여러분 봤찬만한왕장도거 있어 그냥 작은거? 반지만 한거 아직도 작은거 있어? 어어 어, 있어 나 두개나 있어 아, 어. 하나 둘셋 핸드폰 줄아 베어맥스 썸썸이네 너 저는 썸썸 나왔다 야 근데 왜 <웃음> 언제? 베어맥스 <웃음> 어. 에... 햄스터 같기도 하고 뭐라? 약간 징구리 제리야? 제리는 아니고 그냥 공탱이 막히히내일히 이래 난리 푸우 난리인데 굳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큰거 한번 갈까요? 이제 좀 좋아. 기분 좋게? 하나, 하나, 둘, <웃음> 셋! 어? 어? 응? 아톰이야! 난 머리띠가 아니야, 그리고. 어, 이거 다. 와, 이거 그거다! 무슨 말이요인성우도의 귀가! 귀엽다! 귀엽네, 얘는. 나는 아톰! 우와! 모습, 모습, 모습! 분영이 분양. 어디야? 화살표 분영. 여기잖아요. 이제 큰거야! 플라스틱 벽에 든! 오. 맞아. 두 개. 하나 둘 셋. 이디스 디즈니. 크리스마스. <웃음> <웃음> 이게 얼마만에한박웃이었던가 저는 e 피가 나왔고 플로토� 아 t l 죠 악기를 다 연주하는 건 봐봐야 이다 보이면 미키 지휘자야, 지휘자 지휘자 1번이가좀 더... 네. 아, 하리마지막이에요 <웃음> <갑자기 이 부르는 웃음> <웃음> <미키 마세요. 웃음> 여러분 아, 떨려 어, 스토리 1을. 하나 둘 셋! 오다 오레지 캐롤님이 풀 구매하셨던 거. 어. 나머지 사야겠다. 짠!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은 대충 아시겠죠? 뭐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이렇게 차를 타고 있는데 뭐? 뭐라고? 뭐? 뭐?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 <웃음> 사망세요나라 <웃음> 저는 뭐? 로맨 클리닉. 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비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 이렇게 맨맨맨맨 아, 유케 해서 아, 아. 어, 랜덤 박스를 <웃음> 개봉해 왔어요 여러분 어때 여러분 갖고 슬퍼요 저는 요 도널드랑 구피랑 이위 스토리 마아장난이세 개만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웃음> 좋겠다 추워 럭키! <웃음> <웃음> <오>, <웃음> <웃음> <웃음> 어, 나도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럭키! 오 배트맨? 와 이게 숨어져 있다니오 좋네. 리크도 없나? <웃음> <웃음> 지금까지 노아 스토리. 뭐니? <웃음> <아하하. 웃음> <아하하. 웃음> 지금까지 <웃음> 노아 스토리 노아였고요. <웃음> 브로디였습니다. 그리고 도날드였습니다. <웃음>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몇번 나오지도 않겠다이야 컨텐츠. 아! 그거 해야죠! 또 있어, 또 있어. 여러분! 가지마요! <웃음> 잠깐만! 우리 지금 잠깐 있어요! 이게 더 럭키 박스야. 야, 맞아. 이게 제일 럭키 박스네. 키델트 연합. 키다트 유튜버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a r i s t o 렌 l 캐 Orange Carrot, Checkers, <웃음> Bean, No Story, Brody World 그중에 키다트 빈님과 오렌지캐 g 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일단 일단 이건 내돈내산이긴 한데 아무튼 해외배송 직구 해주신 건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직구로 다가 어.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한국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웃음> 웬만안 살라 는데이 슬링키가 뒤집어져요 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뒤에 보면 슬링키 음. 뒤에 보면 여기 샹 있고 샹 여기 속에 이 별빛이 아 내린다디즈니 아 리조트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평소 같았으면 직접 가서 샀을 수 있었는데. 어, 그거 달아야 되겠다. 상하이 로맨스 우리 저희 상하이에서 춤춘 영상이 떡상을 하길 바라면서.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렉스 코스 베이비. 그 아이를 선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짠. 이건 빈님 그 영상 가시면 이. 어. 코스베이비 풀박스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가서 보시면 되시고요 재밌죠? 코스베이비 코스베이비 나한테 연락했었던 코스베이비 <웃음> 나한테 연락 씹은 코스베이비 한마트 풀박스를 님이 하셨는데 또 거기서 이렇게 또 렉스랑 또 버즈를 제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셨어요 까! 아 까? 까야죠 뭔 뭐, 무슨 손이 없는 짓거리야 <웃음> 와 표정 너무 귀엽죠. 같이, 같이 초점. 짓어요? 나야! 나야요편지 로디 로디 브로디님. 어즈랑 맥스랑 우디랑 이렇게 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키도 <웃음> <퀴도> 또 된네입니다 <빛네. 웃음> 여러분. 그리고 자 제스. <웃음> 제스 나도 제스. 눈, 어머! 눈이 희번덕하네 얘는 얘는 팜마트 아. 얘는 히어로 크로스 어. 짠! 유키! 아 오케이 유키를 보내주셨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영롱하게 이렇게 소음 같은 뭔가가 이렇게 위즈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예뻐서 진짜 넌지시어저 유키 좋아하는데 라고 했는데 그걸 또치캐치캐치 음. <웃음> 해서 여기 이렇게 썼어 예전에 유키 귀엽다고 하셨는데 기억 조각인가? 조작! <웃음> <웃음> 기억 한 조각! 아... 인줄 알네아 조작! 짠! 그래서 유키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안녕! 아 그렇네! <웃음> 짠! 쇼이스토리에 나오는 아이들인데 제가 이거를 진짜 또넌지시어나 이거 너무 갖고 싶다 했는데 또 기억의 한 조각으로 빈님 머릿속에꼭빠셔 있었나봐요. 아니요. 우리 둘을 닮은 거를 이렇게 골라 주셨어요. 브로디아 노아입니다. 안녕. 그랬어. 이렇게 했어. 빈님이 또 이렇게 편지를. 노아님. 미크 감성 뿜뿜하는 노아님 진입 장에 쫙 <웃음> 유튜브 컨텐츠 <컨택이> 리그네시크. <웃음> 즐겁게 무참 없이 독주 라이프를 즐깁시다 <웃음> 파이팅 하세요 하고 이렇게 빈님 우리 핑크 레이디 기도뜨 빈님께서 이렇게 주셨고요 이거는 또 뉴욕 오렌지 캐리스 주신 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워놓을 때 쓰러지니까 그걸 바닥에 약간 이렇게 글루 같은 걸로 이렇게 뭐라 해야 돼? 글루? 약간 코딱지 같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놓는 거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면서아 <웃음> 힘들어 <웃음> 못하겠다 이제 장사꾼 놀이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놀이터예요 집에서 5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근 네, 여러분들이 가끔 오시다 보면 어쩌면 저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집 앞에서 5분 거리거든요 끝이에요